우리가 상수, 이 상수는 세개다 그죠? A, B, C가 전부 다 있다. 그러면 이것이 A, B, C라고 가정하게 되면 영혼과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귀신과의 문제가 다 혼합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영혼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두뇌와 연계되어 있다. 자, 이것이 우리는 우리는 마음일수도 있다. 자이 귀신의 문제는 우리는 이런 기가 될수도 있다. 사람의 몸동안이는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것이 이것이 심귀신이야. 응? 자 이것이 우리는 통합되어 있는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참선에는 우리 선인들 할 말은 이런 것이 많지 옛날부터 자, 참선을 하면 마장이 오기 때문에 마장을 무리치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 그지? 그 올바른 참선이래 그지? 그죠? 내가 이거 참선을, 이번에 마음을 이렇게 딱 걸락하게 되면 이것이 달라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내 몸이 어떻게? 병들면 안 되겠지, 빙의 걸리면.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말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그냥 가지고 마음만 배워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잉? 여러분들이 마음이 뭔거 알아? <목소리도> 그런데 <목소리도> 그 하도가 뭔데요? 그 어디서 해결을 하고 또 하나 또 하나 차이,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자 <웃음> 우리가 그 다음에 하도락 하게 되면 하심이라고 그래 하심 마음을 배라뭘 배워란 말이고 저희들 배울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인간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뭘까? 어? 인간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내 남편이 있으면 남편인데 잘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잘 거두고 내가 인생에서 올바로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나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욕심이 없다고 마음을 비워라 하면 못 뭐, 배웠고 말이야 무지 응? 우리가 자기가 하심이라는 것이 이게 뭐그 마음을 비워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 우리가 나개가 종이에 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에? 욕심을 가졌을 때 문제지.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노력은 열심히 하라는 거다. 이 말이야. 하십이기 떡나발이 가십이가 욕심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노? 내가 이거 공부할 욕심 없으면 이거 풀었겠노?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 욕심이 없었으면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겠나?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없으면 공부하겠나? 자 그러면 이런 말하는 사람의 정형적인 특징이 있다. 하심하라는 사람들은 정형적인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우리는 뭐고? 여기 있잖아. 머리가 또이다지가 공부하겠습니까? 지 공부가 안 되는 거다 그럼 두번째 지 몸이 어떻게? 시원찮다는 거다 세번째 하심에 대한 사람은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벌써 지는 잠복을 해 있다 이거 똑같이 해놨잖아요 신귀신 해놨지 이? 그럼 하심 뭔데? 여기저건 똑같은 거에요 자, 공부하기 싫으시, 어떻게. 내보다 똑똑하면 내말안 듣겠, 듣겠나, 안 듣겠나? 안들으고안 듣겠지. 내보다 안 똑똑한데 말이 듣는면 지금 말 듣노? 그럼 무당들이 공부를 안 시키는 이유가 뭐겠노? 귀신이 아무리 봐도 똑똑해지 갖고 집 푸는데 귀신 말하고 힘 받노? 쥐가 앉아서 이렇다 풀어보지. 그러니까 공부 안 시키는 거야.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공부 안 돼. 공부 안 돼. 그렇지. 공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건 몸이라도 좋나? 누구 말자나 삼촌배 아까지 이야기했죠? 삼촌배 어느 놈이 삼촌배 하는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삼촌배는 한 사람은 노바라고 그래. 내가 이거 이 다리만 딱 보면 다, 다 안다. 어느선님은다 오래 봐라 삼촌배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은 내가 찾아내라 하면 다 찾아낸다. 이씨, 거짓말을. 몇, 몇 시에 걸렸어요? 몇 시에 걸렸어요? 삼천배면 저녁 아홉 시부터 새벽 5 시까지 한다나. 그근데생삼도 많이 해. 단독으로 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거는 단독으로는 절대 못 하고, 하고 공동으로, 공동으로 안 하면 뭐못 하게 돼 있고 옆에서 돕지 않으면 못 한다 이 말이야. 음. 그래서 그뭐 스님들이 뭐삼천배 어느 놈 보고 삼천배하란말이야처 저부터 그 지금 삼천배 하는 놈 전부 다 가서 엠브라스 실리 가지 집 만날 고 어디 있노. 지금 삼천배말 전부 엠브라스다 실리 가보지. 그 무슨 삼천배야? 지금 삼천배 해보고 그런 소리 하는... 아 내가 얘기해 볼게 <웃음> 내가 얘기 한게 해줘야 되겠네 내가 옛날에 부산에 그 사무실 지키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업장 소멸 기더라 그런 타고는 운명이 해갖고 내가 아무리 봐도 한 시간은 걸릴 거야 한 시간 걸린다 이 말이야 이? 내가 뻔한 거 알잖아 한 시간 그리는데 어떻게 공부하러 온 사람이 그것보다 조금 많아 한칸더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어떻게 이야기 했냐, 이기지 아, 그거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은 한 15분, 20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 열심히 하면 15분만 하면 됩니다. 이랬뿐는 거라. 뭔지 알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회복이 한 시간이 두 걸리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래 된 거야, 내 보고. 누가 그거, 응? 어? 그 정도 걸리는 거지. 지금, 지금 인생의 업장이 이만큼 큰데, 그 정도도 안 하고 니버틸라고 그런데 시간이 하면 좀 준다 이거. 그런데 10분만 하면 됩니다 하더라도 이거 뭐지 한 시간이 더 걸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누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결국 지는 하나도 안해봤단 소리야. 요지시대 이말이야요 요지. 요지을 하면 안 됐네 이말이야 누구 말 때는 귀신이 오는 줄도 모르고 천도제 하는데 할배가 오는 줄도 모르고 오는 것도 모르면서 뭐 천도제는 뭐 미친 지랄병하고 하나. 이제 열 닫다 이제. <웃음> <웃음> 아이지는 할매가 와야 천도제를 하든지 오글지하지 그리고 천도제 하면 어느 누가 왔는지 뭐한 명이라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 뭐 하지. 하여튼 보면 우리 사쿠라들 열받을 그러면 여러분 하심 요구하는 사람은 지가 머리가 돌대가리든지 지가 농기든지 어? 지가 뭔가 찔리가지고 속이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 이 사람 아니면 이거 하지하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한다. 하심해갖고뭐할 건데? 집하아갖고 그거 갖다 주라는 소리가? 내 집에 가서 아들 다내 삐지 차 아프고 막그 전에 가서 맨날 그거 먹고 기도는 하라 소리가? 아잘 키워야 되고 남편 잘 모셨는데 어디 가서 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밤새만하겠데 말이야. 그 미친 짓가아닌가 이거? 인간은 <웃음> 열심히. 인간은 열심히 남편이 있으면 남편 잘 모시고 그제 자식 잘 돌봐야 될거 아니야. 하시면 개똥 나발이가 하십니까? 그냥 일뭐 저기 가서 일도 하지 말고 그럼 누가 어느 놈이 밥 주노? <웃음> 공부도 하지 말고 머리 아프 킬이 공부도 하지 말고 아니 뭐 일하려니까 힘들어서 못하겠고.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이년년 20, 지금 주나 죽는 지똑같은데 내가 뭐 이렇게 그은 지금은 지금은 하는 말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나아 죽을 때지져가지아은지 죽기 전에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아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지 꼭그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 그너 그게 거뭐 작은 소리라고 하심을 내갖고 죽을 때 가져갈 것인가? 이 미친 지랄 병 하나 내살 때까지 그 살아야 되고 나는 책임을 아버지 엄마가 있어주면 아들, 딸, 며느리는 먹고 살게 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지. 안 그렇나? 예. 탱탱필이 갖고 지금 아들거짓 만들어 놓고 만은다 전부 다거짓 만들어 놓고 지죽어보면긴데 그게 사람기가 그거는 동물도 아니지. 그게 뭐사람이가 그렇잖아. 너무 가도하게, 어, 너희들 죽은 누구말 따는 마약이나 하고, 이런 아들인데 하도록 해주면 안 되겠지만, 야들이 최소한 더 묻고 살 거니, 민생고는 엄마, 아버지가 말을 해주는 거지. 그 욕심을 갖고 해줘야 돼. 그죠?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지? 아빠 갖고 10년을 드러누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하란 말이고 돈이 그만큼 많아도 살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는데, 하심해라고. 개똥나발이다. 또사위꾼들이 하는 짓이에 사실 뭐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아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지금 힘이 있을 때좀더 많아놓고 그지 힘 없을 때는 좀 그거 갖고 가끔 묻더라도 그게 당연한 거아니야 그런데 능력도 안 되는 게아 누구 말따나 그럴 때요 하심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요만큼이다잉 그러니까 전부 다이 말씀 오니까 어떻게 지인들 맞출라니까 누구 말따나 이거만 이거만 이거만 하예쁘고나아뭐 뭐, 거기 다 되는 기가 날 따는 소리기 또 하는 짓거리 제가 이런 식인데 하심 미쳤다고 하시면 욕심을 가져야지 아니 그걸 정확히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음. 남편 잘먹갖고뭐한 개라도 더잘먹갖고 튼튼하게 만들어 갖고 일 열심히 시키면 궁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맞아요. 자식인데도 열심히 해주고 고이시켜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집이 돈 많이 버리면 냄새좀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야지 욕심 되지도 않고 하심이고 지랄병하고 있네 지금. 맞아요. 그러면 지가 뭐, 지는 벌써 뭐, 살지도 말고, 처음부터 저승가쁘지 마.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안 그래? 나 지부터 뭔지 하심해갖고, 뭐, 죽을 때가져가는 뭐, 미지 갚으면 되지, 뭐, 말라고 사는 거.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것이지. 뭐, 하심 예쁘고, 만아 처음부터 또라이 돼갖고, 말 끼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길가저서 대전역 앞에 가서, 처음부 노숙자나 할 끼가. 하심하는 사람들, 그건, 저희도. 정말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주승갈 때, 주, 죽을 때안 가져간 또손 치더라도, 그죠 그러면, 뭐 그, 지대 갖다줄어서리지 지는 그말긴인데안 그래? 아기는뭘아얘들그만 똑같은 거지 <웃음> 아이, 씨, 치고 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 이제, 아, 이제 더 열심히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